뭐 만들지? 아 사이버거 만들까? 어떻게 생겼니? 사이버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하면 이제 이렇게 사이버거가 생겼는데 어 나는 괜찮은데? 그냥 이대로 올리고 이번 유튜브 는 대충 날로 먹을까? <웃음> 아.. 유튜브가 슬슬 귀찮아.. 독자가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스킵이에요! 스킵이에요! 최근에 뭘 나왔는지나 좀 봐봅시다.. 버거 세트 이미 누가 올렸네? 햄버거.. 아! 진짜 정작 안, 저장 안됐는데.. 날렸네요 사이버거가 왜 이렇게 조그매진거 같지? 옛날에 비해 너무 조그매진거 같은데? 옛날 사이버거는 진짜 막 얼굴만 했는데 요즘거는왜 이렇게 작아졌어 사이버가 롯데리아화되고 있어 롯데리아처럼 변하고 있다고 솔직히 게 호텔에는 맛이 없어. 햄버거가 맛이 없다고. 사이드 메뉴만 맛있어. 이상한데라고. 여러분은 어떤 버거를 좋아하십니까? 버거킹. 맘스터치. 로데리. 어. 맥도날드. <웃음> 그.. 는 로틴탱은 햄버거가 아니야. 그건 샌드위치. 로데리아 너무 짜요. 물음납작하라고요 어, 콜라먹어서 그는거 아까부터 트림이 나오려고 하고있어 마이크에 어, 대고 하면 안되는데 어, 어, 트림 나올거같아 여러분거 봤어요? 유튜브 쇼츠에 요즘 뜨던데 그 뭐야 콜라먹고 트림 참으면서 노래 부르는거? 그게 뭐가 어렵냐고 막, 막 하는데 사람들 다 트림하던데 어휴, 입맛 빼렸어. <웃음> 단맛이 또 떨어졌어. <웃음>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별로 안어려 보이던데? 다트림 하늘 내가 볼땐 그거 전부 다 웃길라고 그러는거야. 웃길라고 일부러 이걸 누가 못해 하면서 막 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리얼리티예요제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리얼리티에서 그런 겁니다. 저도 한번 해봅시다. 콜라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무슨 노래 부르지? 뽀로로 부르겠습니다. 뽀로로. 그 아, 원샷 하고 부르든가 원샷 해야 되나 너무 많은데 어 트립 나올라 나오려고... 잠깐 마이크 좀 <놀람> 노래는 불러보지도 못하겠네 그럼 노래는 따로 부르면 되지 와 뿌로다 안녕 뿌로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뿌로로 뽀롱 뽀롱 뽀로로 여기서 어떻게 햄버거가 더 맛있어 보일까요? 음아 트리미 잔재가 잠깐만 마이크 좀 으아. 참고로 재현된 소리입니다. 그냥 햄버거는 여기까지만 만들고 당패랑 무신야 검에다가 다른 거나 만들어 봅시다. 스키비에요! 스키비에요! 참깨빵, 이니에 순쇠고기, 패티구장, 특별한 소스, 양, 상추, 치즈, 피클, 양, 밥까지 빠빠빠라빠 사이버거스트 킹시, 케이준, 감자튀김, 맘스터치사이버거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유튜브 30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보기 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럼 유바 잉크 스타트